어, 오늘 바이크 2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니얼을 최대한 이용할거니깐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쭤봅시다. 하 는게 내이긴 합니다. 그일단에 한번 놓고일단에놓고스로래로를 살살 살놓으면앞안로가는데그단에이놓 으면서, 물분들이크로치를 이렇게 감겨 주 면서 얘를 조금 흐려 주 시나요？그렇게 되 는데 어 엔진 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오르막에서도 어, 뒤로 밀리지않고 밀리지않고 시발을안 꺼지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음, 나와있는것처럼 어, 기아가 이렇게 치면 매일매일단 223456 이런식으로 기아를 치면서 기아변속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이렇게 일단은 거의 출발 윈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2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단에서 거의 10단으로 소리들어서 바꿔주는게 좋긴한데 10단으로 2단이죠 30kmh 척도가 30이 되면 3단으로 바꿔주고 척도가 40이 되면 40, 4단으로 바꿔주고 20이 되면 5단으로 바꿔주고 6이 되면 6단으로 바꿔주고 이런식으로 올릴 때는 하는것이 가장 반대로 뭐 내릴때는 매뉴얼에 의하면 2단일때 50에서 55되면 5단으로 내리고 45에서 40정도면 5단에서 4단으로 내리고 35에서 30정도면 3단으로 내리고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어 실제로도 결제면 이제 3단 이하로 내려갈때는 저는 2단을 잘 안쓰는 편이고 3단정도 속도가 나오거나 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자 무조로은더안 있는 편입니다. 가 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신호받아서 정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플러스를 잡고 혹은 엠단이 있고 일단 플러스를 빼고 기어를 빼 놓고 예, 감속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 원래 자동한 택배에서 브레크를 밟고 한단을 멈춘 다음에 기어를 내리는 방법니다 이제 승인들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가기가 안좋은건지 차기가 안좋은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안좋은 경험 때문에 엔진프레이스 용해서 정지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때때로 조금씩 다르긴하는데요 선호하는 방법이 두겁니다. 그거를 선호합니다. 어..그러면은 다시한번 주행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